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가끔씩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묻어두고 싶은데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합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평균은 계속 오르더라. 그것을 믿는 분들은 지금이 매우 싼 가격이다.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 자,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싸게 샀다. 그러니까 기회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유돈을 5년 정도 묻어두고 싶은데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라는 문의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동영상은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지금 주식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심지어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70%, 80%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허다하게 많다 자, 이분들도 오늘 동영상에서 힌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하면 은 테슬라 지난 5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이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뭐 상당히 언제 주가가 오를까? 라고 싶었는데 어느 날, 특히 2020년부터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천슬라, 천 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테슬라를 천슬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액면 분할 되기 전에.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5일날 테슬라가 한 주당 23달러 정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합해 원달러 환율 가치로 3만원이 넘었죠 자 그런데 오년후 2022년 10월 5일 한 주당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240달러 정도 됩니다 자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한 주당 23달러가 5년 후한 주당 240달러가 됐으니까 단순하게 하면 10배 이상이죠. 5년에 10배 벌었습니다. 그죠?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면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5년 전에 테슬라는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모험 기업이었다는 거죠. 5년 후, 지금은, 5년 후, 지금은 성장 기업입니다. 일반 우리가 자동차 회사처럼 회사처럼 예컨대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이런 메이커 자동차 회사들처럼 이미 성장주, 성장 대기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돈을 묻어 놓겠다면 어떤 기업에 묻어 놓을까요? 우량주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들 기업들은 물론 안정성은 있죠 그렇지만 결코 테슬라 5년 전에 테슬라에 투자했던 것과 같은 수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5년 전, 10년 전에 만약 한국의 국내 기업 우량주, 그 당시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어떨까? 자, 이 이야기는 뭐 뉴스에도 자주 에피소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근데 5년, 10년 전에 현대차, LG전자,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KTNG, 담배, 인삼공사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삼성생명, 두산중공업, SO1, 삼성중공업 종을망나해서그 당시에 대기업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대부분 손해 났습니다. 이 손해는 올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손해가 아니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따져봐도 대부분 손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묻어놓을 주식은 우량주보다는 모험기업, 벤처기업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사람과 20대, 30대의 청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배팅한다면 어느 사람에게 배팅하겠습니까? 저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청년은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죠. 앞으로 이 청년이 펼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자, 사실은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행운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5년 동안은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와 정치도 안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아주 미중, 무역전쟁, 백건 전쟁 격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자, 그 시기만 제외하고 나면 세계 경제 및 정치는 지난 5년 동안 안정되었고 무엇보다도 테슬라라고 하는 모험기업들이 계속 투자 해야 되고 큰 적자고 그러니까 외부 차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처럼 이자가 급격하게 오르면 그 회사 주가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험 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와 정치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리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전기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그리에 나가보면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만약 지금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생겼다면 지금 정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지금 시작을 했다면 주가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 80%, 90% 빠졌던 종목처럼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계속 투자는 해야 되죠? 제품은 없죠? 그죠? 이익은 없죠? 그런 행편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상장이 되었다 하면 급격한 고금리, 또 세계 경제및 정치 불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70% 80% 이상의 종목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앞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묻어들 종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때제 생각은 제2의 테슬라를 찾자. 제2의 테슬라를 찾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을 바꾸면요. 이 말을 바꾸면 다음 산업의 주도주를 찾는 겁니다. 5년 전 테슬라는 그때 기준으로 다음 산업, 적 전기 자동차 산업의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묻어두는 투자는 다음 산업의 주도주를 찾아야 하는데 이 다음 산업이라고 하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산업혁명급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또 관련 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자,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컨대 우리가 메타버서자메타버서 관련 산업 관련 회사들도 지금 70%, 80% 이상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타버서는이메타버서 산업은 매년 몇 1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택, 주거, 예컨대 인터넷으로 모든 근무 환경 인터넷으로 내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의 사무실 환경이 그대로 갖춰지고 내 아바타, 그 다음에 동료들의 아바타가 마치 내가 사무실에서 실시간 미팅을 하고 업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환경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이지 않습니까? 이 메타버스는 계속 몇십 퍼센트 성장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테슬라처럼 전기자동차 산업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태동기에서 그렇지만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5년 전에 테슬라는 적자였고 엄청난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컨데 메타버스도 해당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 계속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설상가상 금리까지 급격하게 오르니까 비용, 기업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 결과 지금 70% 80% 이상 곤두박질 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번 생겨난 산업은 아메바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생존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산업의 주도주를 찾아라, 제가 메타베스 기업에 투자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70%, 80%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참고하시라, 희망을 가지시라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대체로 다음 산업의 주도주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한 종목씩 찬찬히 공부해 보십시오. 당연히 매출은 적죠. 투자는 많죠. 또자입병원은 많죠. 고금리에 기업의 이익은 더 떨어지죠. 그렇지만 해당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테슬라고 다른 거죠. 테슬라는 그때 저금리였고 정치경 이제 사회가 다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성장했던 그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한 가지 뚜렷한 것은 해당 산업에 성장하는 업종의 기업인지를, 인지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5년 동안 묻어두고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한 종목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목에 두루 헛어서 투자해라 라는 뜻이죠. 최소 한 다섯 개 내지 1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또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가 제2의 테슬라다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몇년 뒤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한두 개만 아주 크게 이익을 먹어도 다른 종목들이 크게 손실이 된 이상의, 이상의 총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힘이죠 또한 이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모험 기업을 중심으로 다음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만 내 돈을 다 투자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 우리가 흔히들 우량주 안정적인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도 분산하는 것이 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죠? 업종 포트폴리오 이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장기투자입니다. 산업이 변화 만개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즉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산업일 만개할 때 지금처럼 지금 그래 나가보면 다섯 중에 한 대가 전기자동차다. 내년에는 더 많겠고 후내년에는 더 많겠죠. 이처럼 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크게 내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장기투자입니다.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니까 당연히 여유돈으로 해야겠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중에 두 번째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개갈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종목은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죠. 왜냐하면 첫째, 그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모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험 기업 가운데서도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계속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포트폴리오에 잘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 즉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지금 이 기업의 재정 상태나 이 기업의 매출 서비스들이 어떤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떤 또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5년 정도 묻어놓고 싶은데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또한 지금 80%, 90%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